안녕하십니까 뿌티성형학회 고익수입니다 오늘은 필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필러라고 하면 HA 류의 필러 그러니까 레스트레뉴의 필러들이 대명사죠 뭐 여러가지 뭐 엘란세나 이런 레디어스 같은 이런 곁다리 필러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 거의 대부분의 필러는 HA 필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개발된 것뭐 이런 것들도 훨씬 HA가 거의 98%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보톡스도 굉장히 많이 만들듯이 필러도 너무나 많이 만든다는 점에 있어요 전 세계적인 제품이 몇개 안되는데 우리나라는 매년 우리가 제가 병원에 앉아 있으면 영업사원들이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새 제품이라고 하면서 필러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수많은 HA 필러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새로운 제품들이 다 좋을까요 그렇게 개발된 제품이 몇년 동안 팔다가 없어질까요 대부분은 1년 2년 후에는 사라져가는 필러입니다 생산 공장에 만들고 그 필러들 영업을 하고 처음에는 싸게 팔겠죠 싸게 파니까 병원에서는 비용을 줄이려고 싼 제품을 선택할 겁니다 그것을 얼굴에 주사할 겁니다 HA필러는 1년 가서 사라지는 곳도 있지만 대개는 5,6년 가는 곳도 매우 흔합니다 볼뭐 이마 같은 데는 그렇게 생산된 제품을 내 몸에 넣고 그러고 싶으십니까? 내 몸에 5-6년 된 필러를 확인되지도 않은 그냥 허가받은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5-6년 동안 안전할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보통 문제점이 있다고 필러 부작용을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어느 병원에서 무슨 필러를 마셨습니까 물어보면 대개는 병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반 이상이고요 또 무슨 필러를 맞았는지 모르는 분들은 90% 이상입니다 내 몸에 들어가는 5-6년 지속되는 필러 이름도 모르고 가격이 얼마인 것만 생각하시고 혹시 맞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모르고서 맞았는데 또 같은 부분에 또 놔주세요 다른 필러 또 맞을래요 그러면 모르는 필러들이 섞이게 됩니다 5-6년 유지되는 필러들이 섞여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겁도 안 나십니까 제발 섞어 맞지 마십시오 섞어 맞으시면 안됩니다 그나마 하나 나쁜 거 하나 맞은 것보다 거의 나쁜 일은 배가 이상 증가돼서 나타날 겁니다 절대 섞어 맞지 마시고 내가 맞는 병원은 어딘지 내가 만든 제품은 제품명으로 분명히 확인하시고 메시시 맞았는지도 확인하시는게 1번이시고 만일 문제점이 발생됐으면 그 병원에 전화를 해서 내가 무슨 필러 어떤 제품을 맞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필러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필러 전문 병원에서 제대로 된 제품 몇년 동안 병원이 안 없어지는 병원에서 정확하게 이름을 알고 시술하시고 제발 석과 안 맞으시는 게 필러 부작용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말입니다.